<웃음> 대여림답 강의 120 강인데요. 대여림답 159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혜 방도 10번째. 그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인데, 12절부터,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에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에 목적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거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쫓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떻게, 이제, 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지난번에는 이제,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어, 한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토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토가 이 땅에 낮아지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모든 것이 일그러졌잖아요. 변질되고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균형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초창조에서 목표했던 일을 다시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그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 것이고요. 마지막 아담으로 또 오신 거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는 옛사람이고, 그리토 안에서 다시 재창조된 사람은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사람이 돼서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지만 새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가지고 목표하는게 뭔가 그것은 만물의 회복과 충만을 위한거다 만물의 회복과 충만 만물이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피정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조물들도 아는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타락해서 모든 것이 이 변질됐다. 양육강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만물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고 또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 높아지시면서 제 오전에도 살폈지만 높아지시면서 그 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한대가 가르치셨지만 이제 높아지시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구주로서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만물 충만인데. 만물 충만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물의 그 주관자이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주재하시는 그분이 가득해야 만물이 충만하게 되고 만물을 그 통일하게 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만물 통일과 충만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라는 기관을 창설하셨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다. 그 일꾼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게그 만물 충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이 정도가 그뭐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그 그건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성경의 전체 원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전체 원리는 그그 그 근본적인 회복이에요. 충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 교회들,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를 쫓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각자가 다할수 있게 하시지 않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 사람은 교회로의 구원을 아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그 분명한 사실이고 어떤 목사님이 한국개혁교회의 문제점이 딱두 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개교회주의 또 하나는 자기만 잘났다고 개교회주의하고 자기만 옳다고 라 이게, 이게, 지교회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치리기관이지만,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다른 교회도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걸 알고, 연합해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교회, 그, 각 교회 주님이 형평과 사정을 아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그,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그 뜻을 따라서 만물 충만과 만물 통일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한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 받은 말씀을 전해서 그그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은 성도들이 함께 그런 실질적인 것을 누려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자기 받은 은사에 따라서 복,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공교, 공교회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뭐 이제 홈스쿨링도 뭐 자유자재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 하면 부모가 제재를 받습니다. 공교육을 무시했다. 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사실, 이, 어 지금은 너무 이제 거, 교회 권징도 없고, 무질서해지니까, 이 교회에서 뭐 수틀리면 저 교회로 가버리고, 저 교회 징계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징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교회 가버리고, 지금 그 교회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 그런 사람들 맞받고 받고 그러면 이게 공 교회로서의 그 실제 그이공 교회가 공 교육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게 이제 원래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라는 기관 그 질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로마 케톨릭 같은 경우는 너무 제도화하고 형식화해가지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나눠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으로 끌고 가서 문제가 되는데 그 조직 자체가 필요. 그래서 또 회중 교회는 그 자체가 필요 없이 잘 각자다. 어,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면 말씀 받아서 누구라도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또 이제 좌로 간 거죠. 그으로 갔다가 그 좌로 가버린 거예요. 이 형식도 필요하고, 실질도 필요하고, 외형적인 형식도 필요하고, 내면적인 실질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아무튼, 그렇게, 그런 형식을 쫓아서 교회에 청병을 받은 사람. 그청병을 받은 사람은 진짜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교훈을 하며 디모데 디모데 후서의 사장에도 아, 디모데 후서 사장에도 그나 나오는 바른 교훈을 해야 돼. 근데 말세는 에이 바른 교훈을 싫어해. 자기 귀에 그 자기 귀를 간지럽혀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데를 찾아다닌다. 공공 교회를 무시해 버리는 거야. 말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 말세니까 예수님 이 오시고 나서는 말세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 그니까 그렇게 아무튼 정상하게 그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청빙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참 사람, 참 사회. 그것을 그 각각의 은사에 맞게 합력해서 그 그것을 그 이루어 가요. 그래야 그리토가 드러나고 만물 회복이 된다.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얻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신의 가마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명백하게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성신의 성신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성신을 의지해서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그거죠. 늘 구원을 주님과 5장에서 주님과 주님의 그하 하나, 4장까지 하나님 준비하신 의의로 구원된 자가, 이제 5장에서, <웃음> 그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미 자기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6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갈등을 하는데 팔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예인도를 쫓아서 부르심에서부터 그 영화로운 상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는 자도 그렇게 받아서 전하고 받는 자도 성신을 의지해서 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회의 교회가,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서 전할 수도 없고, 성신이, 그러니까 그 성신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 몸인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 사람은 누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논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자기 일에 참 충실하게 믿음으로 힘써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성신을 의지해서 가르치는 것도 잘 깨달을 수 없다. 거기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사실은 네 번째인데, 바른 교훈을 하는 것을 전제해놓고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고 강단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 용어들은 도덕적인 용어잖아요. 음, 경건에 대한 용어들은 도덕적인 용어인데 세상의 도덕이 아니거든요. 신실하다는 것이 사람의, 사람의, 사람이 그냥 주님을 떠나서 정직하고 어, 근신하고 뭐 신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개념하고는 다른 신실이에요. 이 신실은 주님의 믿붙심에 의한 신실이죠.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도의 일꾼여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은 참 충성되게 말씀을 잘 깨우쳐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게 충성되게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돕는 자로서 그렇게 그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올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소파다 하고 분열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사도와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정당한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분파의 이익을 위하여 바울이나 아볼로를 이용하지 말고 그리토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종들이잖아요. 말씀의 종들이라도 그 구속사 안에서 위치가 달라요. 사도의 위치가 다르고, 아볼로의 위치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어,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다그 일에 쓰임 받는 존재다. 그 일에 쓰임 받게, 그 충성되게 쓰임 받게 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다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말씀 맡은 자를 사사롭게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겨 전하게 하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웃음> 이 공적으로도 그래요. 이 이제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경찰관들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고 어, 재판관들은 뭐 판사, 검사 다 들어가죠. 이제 예, 뭐 변호사들도 있고. 또뭐 경찰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로이 대할 수 없죠. 사사로이 대, 대하면 나라 말아먹는 겁니다. 사사로이 대해 가지고 사사로이 재판을 하고 뭐 검사일을 하고 말이 예? 변호일을 하고 그거 아니죠. 사사로이 공적으로 질서 속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 피의자나 아니면 원고나 다 그런 사람들을 공적으로 대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변호사를 찾아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 변호사를 찾아가지 내가 사사로이 가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피의자를 내가 사사로이 내가 논죄해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일반적으로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그런 질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교회에도 맞아요. 교회도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워진 교회 일꾼이면 공적인 인물로 대해야 하는 거지. 자기가 그 공적인 인물로 사실 문제가 생기면 그 공적의 임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노예 법이 있고, 헌장이 있고, 교회 내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따라야지. 내가 기분 나쁘면 말 함부로 해버리고. 그런데 그런 게 사사로이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렇게 대하면 안돼 사사로이 아무리 뭐 그, 음. 가깝다 할지라도 에? 목사와 가깝다 할지라도 사사로이 대하면 안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개인을 사사로이 대하면 큰일 나잖아요. 주의 거룩한 소유로 알고, 대하고. 주님이, 결과는 주님이 재판관이시고, 왕이시고, 그 선지자인 걸 알고, 이제 그 질서 안에서 그걸 대, 대하면서, 그, 면담도 하고, 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무시해 버리면 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죠. 자기 임의로 하게 되는 거죠. 직분자를 대할 때그리스도를 통하여 대해야 합니다. 직분자의 권위를 높이자고 기 하는 일이야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제가 그 지위를 무익한 종이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아무리 존경받고 저, 저, 심지어 뭐 교주같이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응. 그리스도를 통해서 돼야 된다. 이게 공적인 그 공적인 인물들은 공적으로 대해야 맞는 거죠. 아니 서로를 대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직분자를 대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사로운 태도로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여부로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내 편이면 좋은 말해 주고 내내 편이 아니면 상대가 뭐 직분자 이고 뭐이고 말을 막막해 버리고 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친구를 삼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살아야 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처럼 주께서 세우신 종을 알고 종으로 알고 주, 주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역자를 써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봐야지 예 그그 어, 그 위에 거는 다 끊어버리고 오늘 저 사람 수준에서 뭐 얼마만한 얘기를 할래나 한번 들어보고 들을 만하면 받아주고 안 들을 만하면 안 들어주고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웃음> 그처럼 직분자는 자기가 그리토의 일꾼임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이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맡기신 일을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맡겨주시든지 만병을 맡겨주시든지 동일한 심정이어야 돼요.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표가 그러더만요. 한 영혼을 위한 교회로, 한영 제가 신학교 갔을 때한 마리 양을 위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책을 보고도 아주 공감했는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만 명을 맡겨줘도, 열 명을 맡겨줘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가정의 가장들도 마찬가지죠. 한 말, 한, 한 성, 한 가족의 일원이 그 정상하게 하나님 앞에 서로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가야지. 그런 사람 중에서 말씀사역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그게 아주 하나님의 그 방식이고, 신령한 일이에요. 그것이. 여건이, 뭐, 여건이 좀 좋으면, 기분 좋으면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여건이 나쁘면 말씀 준비 못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말씀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건이 좋을 때는 기분 좋게 받다가, 아침, 가난하고 병들고, 무슨 뭐, 위기가 닥치면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죠. 공적으로 대하는 게아니요 주님이 와서 여기서 대하신다. 나를 대한다. 그러니까 그늘 개혁주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임지하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내가 진짜 새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새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거를 힘써서 전해야 하고. 그 부정적인 것 사악하고 사특한 것들은 그, 그 지키려고 해야지 집안에 그런 게 들어오거나 말거나 뭐 강도가 들어오거나 무슨 뭐들어뭐 주님이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일꾼들인데 교회 안 가정 안에 누가 칼 들고 들어와봐요 가장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칼에, 권, 칼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칼을 갖고, 저 사람 이 총을 갖고 오면, 칼을 갖고 오면 총으로 대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동,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권인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전주의자들이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반전주의자들은 전쟁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군대를 해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이 교회 제사장들은 교회가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함이 없지는 아무도 주를 못 보니까 이 교회 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그렇게 그런 걸 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으니까 묵묵히 해야 돼. 그 사람 뭐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상황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 아닙니다. 자기가 날마다 살고 숨 쉬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고서 성신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을 그 일을 이루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사역자는 주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쪽에서 요만큼 뭐 부분적으로만 가르치고 아니면 앞에 구원의 기본 도리만 가르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다 가르쳐야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낱낱이는 다못 가르쳐도 자기가 뭐 자기 이뭐 목회 사역이 한 30년? 길어봐야 30년. 더 길면 조금 더 하고 짧으면 더한 20년. 이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제 후대가 와서 다음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게 하면서 그 일을 해야죠. <웃음>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로 불러다가, 고별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잖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밤낮,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보는 거죠.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 가운데 일이, 늑대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우들을 해칠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상기시키면서 말씀에, 그, 다 가르친 말씀을 붙잡혀서 살라고 한 거죠. 그냥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지키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게, 그게 무슨, 무슨, 뭐, 인본주의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건. 주님이 그런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성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 다 전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말씀사역자는 사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전해야 합니다.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조금도 감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조금도 더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청중이 따라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축되어서 감해서는 안 돼. 말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다고 맨날 어린애 얘기만 할수 없잖아요. 예. 이게 뭐 이제 그, 그 사역자들마다 좀 기준이 조금 다른데 보통 뭐 중학생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전하라 가장 앞서가는 사람 위주로 전하라 아니면 이제 막 서나가는 사람들 돕는 차원에서 전해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초, 초신자들을 위한 강서를 할수 있고 깊은 강서를 할수 있고 또 누구라도 다할수 있는 강서를 할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누구 한 편만 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청중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려고 전하라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게, 가, 보통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쉽고 웃겨. 웃겨. 재미있게. 예. 성경은 기억 안 나도 예화는 기억나. 설교를 들으면. 돌아가서 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웃긴 얘기는 다 기억나. 그렇게 전,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냐? 그건 아닌 거죠. 김오대 후속의 사장 3절로 4절입니다. 그, 그, 그, 그러니까 말세에 그, 항상 자기, 저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두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살, 삶은 안 살고, 자기 마음만 부호하게 떠서 귀만 커져가지고, 그런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됩니다. 뭐 개인생활, 또 사회생활, 교회생활, 또 신령한 생활 그런 것들 다가르쳐요 성경이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구약적 배경이 없고 신약적 배경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형리 같이 예수 뭐몇 가지 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 내가 그 믿으면 천국한다고 하니까, 아멘하면 믿는 거냐, 임마. 뭐, 이제, 위기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상한 때 그러면 되겠냐, 임마. 평상한 때는 꾸준히 다 가르쳐야 돼. 다 전하고, 다 배우고, 다 가르쳐야 돼.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알수 있고, 조금, 사람의 노력으로 조금만 힘쓰면,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조금 도덕적인 원칙을 따르는 정,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의 높음 같다 하였습니다. 2사에서 55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그것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하늘의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늘의 사회를 이루고 여기서 그러니까 천국을 구현하고 경험하고 구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진짜 어,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미래적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전혀 깜깜, 깜깜하게 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냥 뿅 하고 그냥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노력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름하고 전투하는 교회로 거룩하게, 다양성이 있게, 통일성 있게, 사도의 바른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죠. 다 전하려고 뭐,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그 2011년도 그원단 예배 때 말씀받은 게그 그런 교회를 정체로나 사역으로나 존재로나 사역으로나 드러내야지 교회지요. 예.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신령한 모습이 있어야죠. 저 사람 안 하는데,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안 하는데, 나라고 뭐 하면 뭐. 뭐, 효과 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내가 느끼고 감흥이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건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 스스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데, 오직 소망은 그리토께 있다고 전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라고 합니다. 오직 성신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을 그스도로 말미암아 내놓으라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잘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교회에 아니래도 얼마든지 하는 얘기죠.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상담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일반. 그런 사람들은 자기애성,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죽어도 안 변한다고. 예. 네. 아, 죽어도 안 변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그리토인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들을,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 이상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종교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상하고 불 불도에서 불가에서도 다 그거 저희 사회복지하고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봉 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들이 말이 그런 거. 어, 자기는 안하고 말로만 하고 예, 그러면 안되죠. 절대 안 돼.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지혜를 쓰고 내 힘을 써가지고 그 일을 해야죠. 성신을 의지해리 우리, 더욱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면 다른 종교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참된 진리, 참된 교훈을 전하고 받고 그 진리를 믿고 그 교훈을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거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리죠 진리잖아요 늘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진리인데 그냥, 그냥 좋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 그냥 좋다고만 하면, 그냥, 그냥 일, 일반의 어디저기 좋은 저기 연설을, 강연을 듣고, 도덕적인 강연 듣고 즐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람의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아상을 따르는 태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상을 따르면 그 말씀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사,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누가 마약을 한다고, 마약 못하게 말려야지, 가족 중에. 누가 노름에 중독이 됐다. 그 못하게 말려야지, 도와줘야지. 그냥 놔두면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죠 놔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로 안에서 얻습니다 믿음으로 참된 기쁨은 자기를 부인하는 도관이를 통과해야 찾아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두 사도들 중에 가론유다 빼놓고 말이죠 마티아까지 열두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뭐 요한 사도 요한만 산 순교했지. 그 그래, 그래도 다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죽고 또뭐 톱으로 목을 쳐서 죽고 말이죠. 예? 그 X 자 기둥에 그냥 못 박혀 죽고 불불 태워 죽이고 예수 믿는 게 축복의 종교라고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예. 이 사도들은 주님과 같이 형제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그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 뭐 걸려도 그 눈빛만 이상한 거 봐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 승질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들인데, 그게, 그, 그걸 부인해야 그거 할거 아닙니까? 부인해야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목사가 뭐, 먹을 거 먹고, 놀거다 놀고, 그러고 언제 말씀 준비합니까? 먹을 것도 절제하고, 그, 어디 나가는 것도 절제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그래야죠.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은, 그 무슨, 자기 뭐, 자기 논문 발표장이 아니에요. 자기 무슨 학위 발표장도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인 거예요.